Rong y a n y a n s t Rong y a n y a n e n Rong y a n y a n t Rong y a n y a n h a r r n g y a y a v e k 대는 실압 d e nungna shlap shung leo, shlap shung lang le w a n u 아 g n a 남 g k a n g n a 그는 방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이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laughs> t 는어 è 는타 è n è 추 n è è n 방남라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는 n è 사 n 노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è n è 나그 è è n è è n è è n 양남 n è è n 야 와 a da m 에 ya mi ye, ri 아 e ti mu ri ka ne a da 는아 k 아 ti 남 a wa nam sai <sum> lo ma ye, mi k n u l 아 s i t de s r 아 t e jaujau ate jaujau a y 남 m 라랑야라 o u m u l o w a 아 m m a alam a l a 남 ă r m thì g ặ n vi g với thô giằng xà, vi đụng khổ mi n r o u n g 동 m mình, m r 아남루야왜 n g y a n 마 ngwe n 아 w 본 n 사 n g n 는 w e ngwe ngwe ngwe 야 g w e ngwe ngwe n 야 w e ngwe ngwe ngwe ngwe ngwe ngwe ngwe ngwe n g 터 e n 이남 e ngwe 三兆人的骗, young man. No matter the moment, here we go. Come in, Bunya, no matter the monkey, not come in, one, one, two, t 남 a n d i p a n d i n a 가 r u u t a 나 a 아 a sikha nga tau, ngal ka ta srikakan namruu nga tau, tisakain namruu nga tau, sakha nga tau, t s i p a 무 s i y u r e a i e n a 来 b h e d a 来 e o, nambhe dambate te n 呢 yam yam, sara ade bawo z o y a 来 o 不 a d 来 chita, kani 来 a p e l 来 m d e r e m b r o o o l d p r e Anambida bai shi a bida anambida bida a n a 的 b i d a b i d 刚 a n a 刚 b i d a bida anambida bida anambida bida a n a m b i d 日 bida a n a m b i d Ma ma ma ma n i a pa s i a ma niya ma ma ma niya ma niya ma ma ma ma ma ma m ma ma ma ma ma ma ma ma m ma ma m 그치 나우 게마 l 람세물 i 베야베기차조 예와오 에마세판와요마마루나나차마나마아라이간양다파와오 妈妈为了卡也没去了妈妈我也怕他们我也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去了我也我也我也去了我也没去了我也没了 s 三的那 n a m 的 l a ta nang te te 了 e la kuchua kuna koda nang z 那么 a nang ze kawa kana na chua l 的 kua te chua kana ra a bila po kai e c h i s p i o n t 你你你 i s h o m n 你你的 w 的 k i n 的 s h o m 的 i n i n 你 a 你你 e c 你 i alia wai o k u e i a l 你你 e 제잡그자와야해 e 다 fois 거기 g a m 어 pass 사gram 직전 p o a i 이야기를 다� s u a 아야 c 뭐 enter hole перемфф sock 먹 인간 네�스 i l l k o m m e 다나 빠지 이모 뭔가 담슬라 가데 가데 번라이 바리 양양 아베 그 구야가 넘 많이요. 로왕의 연구의 당망 빠지 그 잼마다 양리야를좀 구해. 네가는 토 남로요 양 스마트 세. 레다 샤에. 남로 니타 야나 에 살롱 사세뇨 단 那么融你他吃一个么红把啥个净那么了为了搞米儿那个融养不为那融养自动靠的融养姑娘嗯为了耶搞那么融起来现在啥个啥融啥是那个五弄为了那 예, 베르 w e 강 o 예수 r 양아 와, m p 가 y e suka y a n 룽 a wa l 남 mo gi za bung de kaiye lo wangi nam r e d i na n a 哦妈妈你要不要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 o 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 n 我让我让我让我让我 e 我让 n 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 o 让我让我让我让我 u 我让我让 i g 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我让 a a i n Shokpaa yau na wa annam ne, wey da me shina na me dihina ari ka ma, wey da me pa ni ye, ta te chaa so ahi re wa yam y u n e y d i h a n But I'm n 에데 g 나 i n g to teach you h o o 아 h u how to teach you how to t a c h y o 세 how to teach you how t 상 a c h you how a c 아, u to e c u a c y o e a o t t e a e a a 생 á 직 g sinh c h í n 왜 q u y 왜 n v i 사장 n a 야 t h 니 t r 왜... r 지롱탕 왜, 왜 남롱 về nhà được không? Ồ, về đ ư ợ 왜 thì cũng chỉ là một sản p 们家里个个个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的啥啥啥啥啥啥啥啊 왜가 k 너왜 a n g n a weta gabna zipa sangwakau taka pyemi weta 그 a b k a dama t u Ibe shenyan a pai be ibe nai ye temu tuwe ma. Temu tuwa nye be be tuwe temu se tuwa nye ma. Kebran yan. <hesitation> kare shan l i s h The Muelle, Avana, the Muelle, the m u e l e Waka. Now, the way t h y o n g Charlie's Waggoner, some day she will h a v a v i s i o m u t u a k a the Mutu e as a m e s t r k y a e t a n t k a a w i p a Kala, t i k o o a i l m y a m e l a y y e t d l e t u e l l e t m u t l 嗯都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回事喂怎么么回 Shencho yangha balang balang 为 i n a shang be go nare sheva s h i k a n 来 kang be shu yangha be ang nire thuta go b 个 du y n n e ene w e l thuu n 他们他越他越危了个落 n t 进 v 是么这粒 a c ă 啦不们如1杂 l q u a s a o a n 个能 h 呢 n 我 n g a i 南 a m b u ngwi sawe, <hesitation> bai kana nambu ngwawa kana nambu ngwawa ngwawa, shu kaza tana, tsi kungwa n 天 w a w a n g b a b u n Yes, Susanna, Cada, not Lamia, g r a p p s and Cada, l a m a We it, o a p i n s a m u t 이안 h e m down, n a o g